우와 꽝크당! 5만천 점점 세지기 시작한다는 거. 야 잠깐만! 여러분, 제 다이앤 지금 빡쳐가지고 오한마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얘도 빡쳤어요. 그래서 삼성 톱갑니다. 자 망치야 톱이야! 꽝야야야야!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톱록시 도장깨기를 들어가 볼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가 볼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이번에 우리 RS 단원 모집 중인 주승 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승 님이 RS 길드인데 지금 단원 모집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외우보다 성좌라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방에서 이걸 최대한 우리 맞춰보냐? 근사치를 맞춰보자 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런 아이디어로 결국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두록시가 투급 차이가 팔납니다팔나도록 만들었어요. 예, 이쪽 록시한테 강화 안된 s s r 의상 하나 입히고 최근사치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풀업 동일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해우쪽 도장쪽 캐릭터들 포스팅을 다 뺐습니다. 그 상황으로 맞춰놨고요. 자 오늘의 라인업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페스티벌 도장 A, B로 불렀는데 마치 A가 더 세고 B가 약한 것 같은 그 어떤 뉘앙스 때문에 컬러별로 나눌 겁니다. 페스티벌 영웅이 더 나오면 세 번째 도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블랙 도장, 레드 도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블랙 도장, 연멜이 끝판왕으로 있고 마일도 이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레드 도장, 올팀 형님이 끝판왕으로 있는 도장으로서 이렇게 두 도장이 있겠고요. 오늘 들어갈 도장은 블랙 도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법 보시는 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음식은 골드요리입니다. 골드요리라서 투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가는 도장깨기. 자, 록시가 꼬물 정도는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I 규칙상 단일기가 우선시된다. 성이 높은 단일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련이 가는데요. 40%에서 우와 이렇게 되네. 어, 이다 이것도 좀 궁금해서. 40% 깎았고 팍 뽑으면서 펑 터졌는데 40% 넘어서 딜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꼬머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브레이크 개성을 뚫는 게얼티밋 말고도 또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어? 와, 야, 이거 뭐고,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와, 야, 톱록시 출발 좋은데요? <웃음> <웃음> 와, 야, 야. 꼬머리 일단 손님 맞을 잘했네. 출발 좋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라운드 2. 각킹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갓킹을 빼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그나마 각킹이 성물이 나와가지고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성물도 있가다 보니까 툭 입도 좋아요. 두두두둑 치고 있고 보막을 받아서 저 보막이 기존의 보막보다 좀더 단단하지 이렇게 되면 쭉쭉쭉쭉쭉쭉 꽝까지 와 8만 꽝까지 들어가니까 8만 5천씩 뽑는데 막 그러지 않냐 이거? 보막 있는데도 보막 다 갈아내고도 톱이 살로 들어가고 여기 터지는 폭판까지와야 넣... 이게 이거 오늘 마 이거 오늘 광기에 어려 와, 이, 와, 이거, 야, 임마, 장난 아닌데? 저,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이앤. 니가 우리 남친을 때렸어? 니좀 네 치나? 언니가 한번 잡아줘볼게.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조그만 자석이 어디서 우리 남친을 때렸어? 이렇게 하면서 일단 다이앤이 한테툭 치고 있고요. 그러자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해가 좀 기가 죽었어. 저 언니 키 겁나 크다. 언니 남친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와! 이렇게 하면서 칠만 야 일성 7만 나왔어 다이앤 상대로 자 AI 법칙대로 단일기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와 꽝크당 5만천 점점 세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 자 다이앤 지금 빡쳐가지고 오만 마를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얘도 빡쳤어요. 그래서 삼성 톱갑니다. 자 망치야 톱이야 꽝야야야야야야야 고시고 와야 야, 이, 재밌네. 야, 이, 임마, 이거 도장 끼기 재밌는데? 임마, 약간 또라이 느낌이네. 완전 또라이, 오한마를 그냥 톱으로 쉐리 갈아가지고 끊어 붙네. 완전 또끄당해 붙는데?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좀 당황해가지고 암멜 정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암멜이, 야, 니 뭐야? 이러면서 니 어디서 나타난 혼종이야? 아주 스페는 서로 사기를 쳤고 들어가게 됩니다. 야, 죽을 뻔 했는데, 쟤 방금? 13만 원. 야, 야, 이마 이거 도장 끼 볼만 맛나네 깍! 육만 나오는데 카메라 야 이거 뜨거워 <웃음> 나왔네 뜨거워져 <그거> 퍼크덩 <하자! 웃음> 11만 9천 근데 이거 펑한번더 있다 여러분 써봤어요 이거? 단일 필살기 쾅 박았는데 안 죽었잖아 펑한번더 있어요 <웃음> 더원이야 얘가? 그 옛날 더원 형님 느낌 정도는 나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야 이마 투급 괜찮은데? 깔끔하게 맞췄잖아 애들 코스튬 다뺀 상태고 이마만 코스튬 하나 딱 넣어주면서 성자 차이 맞췄고 빠지자자자자자자 꽝! 와 그러면 얘투급이 그래도 암멜 비델리보다 높다는 얘긴데꽤 괜찮다 그래 오히려 록시가 8이 낮았지 물론 8은 그냥 근사치로고 보자면 상당한데 파, 파, 파, 파. 37000 록시가 투급이 나쁘지 않네요 자 갑니다 와 근데 비델리 단단하다 어, 비델리 맷집이 확실히 어, 빛속성들 맷집 좋아 단니기우선시됩니다 힘들게 도장깨기한 보람이 있는데도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해서 맞춘겁니다 이 둘의 근사값 맞추기 위해 진짜 노력했어요 어? 잠깐만 비델리야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이거 비델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 들어가게 됩니다 설마 나오네 여러분 스왑! 와안 죽었다 자84000 나왔고요 야 이거 재밌는 상품 나오는데? 비델리가 지금 소생이 붙었지만 아까 내가 말했다 시피 이거 펑! 이거 는 펑!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웃음> 경기 톱머스를 보여줘 펑! 시카이소! 아! 쾅이 그렇게 세진 않네 자, 쾅까지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쨌든 진짜 다양한 재미가 있네 팝! 오! 와! 비델리 이겼다 와야 비델리가 막았다 주시스 펑 하면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도원형님은 타격한 거에 대비해서 퍼센트로 펑이 터진다면 일만은 그타격이랑 관계없이 지가 시작할 때 공격력이 300%만큼 펑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절명에 비하면 그렇게 세진 않아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야 이거 좀 큽니다 이거 커요 마엘이 나타났다 내가 사랑하는 엘리인데 누가 때린거야? 나만 때릴 수 있어 이러면서 <웃음> 마엘이 나타났습니다 니가 우리 엘리를 때렸냐 자, 어, 와 삼성톱이 나왔어요 근데 마엘은 단단하잖아 한번 보자 <웃음> <웃음> 주스와 마엘이 단단하다 삼성톱에 쾅까지 맞았는데 99000이야 자 삼성이 우선시대죠 이렇게 되면 단일기보다 삼성이 우선시대입니다 두두77000 <웃음> 나오면서 흑점 흑점 두개 상태에서 궁이 나가게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거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기고 못 버티면 지고 이렇게 되는데? 못 버틸 것같은데 여러분? 펑까지 있잖아? 쿵이라고 이건 어! 쾅! 야버텼대야야야야 야. 야, 마일이 구수요나 진짜 그렇게 밖에 안 봐주는거야? 내 힘을 보여줄까? 선샤인은 원래 내거라고꽝 이렇게 마일이네 어와 대단한데? 표식 두개 붙은게 좀컸던것 같아 흑점 흑점 어. 자 오늘의 메인 매치입니다 연말이 남았어요 내가 한번 잡아줄게 이... 좀 치나. 어디서 온엔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자. 자, 니가 마신이든 뭐든 나도 몰라. 그냥 썰어버릴 뿐. 쾅! 하는데, 오, 역시 껍데기가 있다 보니까. 68,000밖에 안 들렸어요. 자, 여기에 다니기가 나오게 되겠죠. 뚝뚝뚝뚝, 치는데, 63,000. 힘이 돌아왔고, 여기서 톱이 제대로 박힙니다. 얼마 안벗히네 58,000. 탄탄하다. 일단 연매리 자체가 치즈 지방이 높아가지고 치명이 쾅쾅 터지는 이런 느낌이 안 나네. 어, 야, 이것도 모르겠는데 팀 돌아온 단위기와 필살기가 대치 상황입니다. 야, 이거 못 잡으면 네가 죽는다. 와, 꽉 이렇게 연매리 이기면서 요 정도네요. 아, 어. 지금 야채팅창 똑똑한데 트리플스까지 못 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짜기딱 그런 거다. 상당한 개미친 딜러인데 트리플S에는 좀못 미치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해보자는 요청이 좀 들어와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인공 블랙 도장의 최강자와의 메인 매치니까 한판 이성 상대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운드 투 들어갑니다 이게 톱이 만약에 패가 잘 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감 있어요 토크닥자칠만 지금 잘 치긴 잘 친다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저 정도 치니까 자 같은 이성인데요 카지지지직 하는데 이게 단단해 안 박혀 뭐가 자 요렇게 되겠죠 게되투투투오와 연말 진데 자 6만 나오고 있고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힘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2성 톱이 떴어요 아까는 1성 톱이었잖아 그지 맨살에 갈리는데 팡 7만 예, 아까보다 더 잔인하게 죽는데 꽝 슈퍼맨까지 당한니다 슈퍼맨 버크당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예이렇게 됩니다 아, 요 정도라는 거와연매의 벽은 굉장히 높았다